어, 그래서 기존에 실리프팅으로는 어, 효과가 적거나 지속기간이 짧은데 불만이 있고 그렇다고 귀앞을 절개하는 절개 리프팅은 어, 뭔가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 강탄리프팅, 엘라스티쿰을 이용한 강탄리프팅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페이스라인 성형외과 원장 이진수입니다 오늘은 강탄리프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피부에는 피부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콜라젠과 서로 연결시켜주는 엘라스틴이라는 단백질들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단백질의 양들이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어, 사과에서 수분이 빠지면 쭈글쭈글 했듯이 피부가 전반적으로 탄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피부가 탄력이 떨어졌을 때 어, 모양으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앞광대 아래쪽 볼살이 늘어지면서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턱선 중간이 늘어지면서 턱선살 흔히 말하는 심술보가 생기는게 매우 전형적인 노화된 얼굴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화를 막아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세가지 정도의 해결방법이 있는데요. 첫번째는 줄어들고 있는 콜라젠이나 아니면 엘라스틴을 뭔가 자극을 해가지고 늘리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게 보통 많이 하고 있는 리프팅 시술들이 되겠습니다. 각종 고주파나 아니면은 초음파를 이용한 레이저 리프팅들이 이런데 속하게 되겠고요. 이미 어, 노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고 실제로 피부가 많이 늘어져 있으면 이런 어, 리프팅 시술만으로는 좀 부족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각종 수술적인 방법들이 어, 아예 귀 앞에서 피부를 당겨가지고 잘라내고 보면 절개 리프팅이 있고 어, 절개 리프팅보다 좀 간단한 방법으로 많이 시술되는 방법은 어, 실을 이용해서 늘어진 부분에 피부를 당기는 실리프팅이 있겠습니다. 실리프팅은 기존에는 어, 실을 이용해가지고 늘어진 부분에 피부를 당겨가지고 해결하는 리프팅이 되는데요. 이런 실리프팅은 문제점이 실 자체에 탄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술을 받고 나서 움직일 때, 표정을 지을 때이 실이 안에 걸리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풀리면서 전체적인 지속기간이좀 짧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고안된 실이 바로 어, 강한 탄력을 가진 엘라스티꿈이라는 실입니다. 엘라스티꿈은 어, 안에 이제 실리콘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어, 그런 탄성을 가진 실이 되겠는데요. 실제 우리 피부가 이렇게 탄력이 있는 부분이니까 떨어진 탄력을 대체하는 물질로서 기존에 있던 탄성이 없는 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 인체에 적합적인 어, 그런 리프팅 소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엘라스티쿰을이용해가지고 실리프팅을 하면 기존에는 어, 탄성이 없는 부분은 움직일 때마다 이 실이 압력을 받게 되는데 이엘라스티쿰은 어, 근육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근육과 같이 계속 움직이면서 탄성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어, 시술 후에 움직이거나 표정을 지을 때 불편감이 훨씬 줄어들고요 그 과정에서 풀린 일이 적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실리프팅에 비해서 지속기간이 2배에서 3배 정도 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기존의 실리프팅으로는 어, 효과가 적거나 지속기간이 짧은데 불만이 있고 그렇다고 귀압을 절개하는 절개 리프팅은 어, 뭔가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 강탄리프팅, 엘라스티콤을 이용한 강탄리프팅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어, 젊어지고 싶은 욕구는 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리프팅은 사실 시술하는 방법이나 수술하는 방법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본인이 직접 판단하는 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어, 시술의 경험이 많은 전문의와 상의를 하여 어떤 방법을 적용할지 정하는 것이 어, 좋은 선택이라고 보겠습니다.